안녕하세요. 금호동에 살고 있는 약수 g 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선생님, 제자 제가, 제가, 제가, 제가, 제가, 제가, 제가, 제가, 제가, 제 인사할 때마다 이거 하시잖아요 제가, 제가, 요가 제가, 제가, 제가, 제가, 이 <웃음> 혹시 선생님만의 뭐 인사법 이런게 만드시나 해가지고 아.. 해봤어요. 아.. 아.. <웃음> 아.. <웃음> 어, 없어요 아.. <웃음> 네, 네, 선생님 저희가 사주를 하나 갖고 왔는데 네 한번 어, 봐주세요 네네네 나, 남자분이시고 네네 남자? 네 음. 이사람은 지금 운이 들어와있는데 운이요? 응 음. 무슨 운이 들어와있을까요? 지금 뭐 전반적으로 다 운은 들어와있는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운은 다 들어와있는데 음. 지금 이사람이 핫하지 않아? 왜냐면 예전에는 네. 음 그렇게 핫하지는 않았는 걸로 보여요 예전에는, 예전에는 핫하지는 않았는 걸로 보이는데, 작년부터 슬슬 이제, 운기가 들어와 있으니까, 작년부터 자꾸 사람들 말에 이름도 권론이 되고, 자꾸 이, 뭐라 그래야 되지? 어, 자꾸 권론이 되고, 어, 자꾸 알려진다? 어, 그렇게 자꾸 들어와. 이름이 자꾸 떨쳐진다? 음, 그렇게 보이거든. 남자분 성격은 어때 보이세요? 성격은 약간 똘끼야. 성격은 똘끼야. 성격? 정말 어... 그 기복이 심한 사람 보고 뭐라 그러지? 심한... 조울증? 조울증이라 그러지? 정말 또라이 같아. 성격이. 차분할 때는 또 엄청 차분해. 근데 또 한, 또막 화날 때는 또막 갑자기 돌변하는 거 있잖아. 왜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막 이런 거 좋을 때는 또막 좋았다가, 막 늪에 빠질 때훅 빠져버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음. 음. 그런 기복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음, 이 사람이 특이하네요. 응, 응. 성격이 되게 특이하. 성격이 특이하겠다 보다는, 이 사람이 어, 어떻게 보면 살아오면서. 어, 그게 이제 생활 속에서 그런 성격들이 바뀐 거지, 그지? 음. 원래 성격은 자분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원래 성격은 차분한 타고 날 때는 성격이 타분, 차분한 분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좀점잖한 사람이었다 이제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었다 이제 하는데 우리가 왜 살면서 환경 속에서 이렇게 변화가 있잖아 그렇게 이 사람이 변화 속에서 이제 그게 기복이 자꾸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제 하는 거지 그건 환경에서 바뀐 성격이지 음, 처음부터 또라이로 태어난 건 아니잖아 우리가 태어날 적에 태어날 적에 또라이로 태어난 건 아니거든. 근데 살면서 이제 그 환경 속에서 부딪히고 뭐 이제 뭐 이렇게 살면서 이제 그 성격들이 이제 바뀌었는 거지. 이 사람이 이 우울증, 이 조울증이 좀 심한 사람. 어 늪에 빠질 때는훅 빠졌다가 좋을 때는 또확 좋았다가 이렇게 업다운이 많은 사람이지. 업다운이 많은 사람은 기복이 많이 심한 사람이잖아. 어. 예민할 때는 똑같이라고 막. 막 그런 사람이지. 네. 감정 기복이 심하면 몸도 조심해야지. 건강 그렇지. 건강도 안 좋을 수가 있지. 이 사람은 내내 뭐? 음. 출혈, 뭐 이런 거. 내 음. 출혈 이런 쪽으로는 조심좀 많이 해야지. 내 아, 출혈, 혈압, 뭐 이런 쪽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폐 쪽으로도 조심을 해야 되고. 폐, 폐. 폐는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는 이 가정사에서 유전적으로 나올 수 있어. 어, 이 지방 가중으로 이제 들어가면 지방 가중에 아픈 자가 많이 나타나는 거지, 그지? 아픈 사람이 많은 거지, 그지? 그 유전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어다 아파서 죽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지? 건강 지방 가중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제 하는 거고 원래 성격은 타고나기는 온순한 사람이야. 온순하고 자분한 사람인데, 근데 뭐 16, 17살 때부터 시작해서 조금 드센 고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21살, 22살 때부터 좀 남다르게 이제 길을 걸었다, 이제 하고, 좀 뭔가, 어, 좀 자기 꿈을 펼쳐보려고 막 노력을 많이 했는데 불구하고도 뭔가 따라주는 게좀 부족했다,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지, 그지? 뭐, 그니까 자기는 꿈이 큰 사람이니까, 욕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욕심만큼 막될줄 알았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뭐, 지금 어렸을 때는 이렇게 살아온 것이 그렇게 뭐 나쁘게 살아온 거는 아니니까, 좀 공부도 적절하게 했고, 좀 순탄한 길을 걸었으니까, 자기는 뭐든지 다될 거라는 그런 기대심을 갖고 살아왔는데, 근데 22살, 23살 때부터 이제 자기가 도전을 했단 말이야. 도전을 했는데 근데 막상 하고 나니까 그게 뜻대로가 잘안 되는 거야 부딪히는 벽들이 너무 많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자꾸 좌절감 좌절감 좌절감 좌절감 속에서 이제 빠져들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늪에 빠질 때도 늪에 빠져버리고 좋을 때는 또 한없이 좋다가 또안 좋을 때팍안 좋아지고 막 이렇게 된 거지 이 사람이 그래서 기복이 오락가락이 오락가락이 이제 온 거지 근데 이 사람이 초년 운에는 자기가 뜻대로가 좀잘안 돼서 좀 힘들었다 할 수는 있지만 근데 이제 40줄로 넘어가고 50줄로 이제 들어가잖아 그지 이 사람이 그 좋아 잘 풀려 음. 그리고 인생에,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인생에 좋은 것도 알고 나쁜 것도 알잖아, 그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서야 세상에 눈을 좀 떴다, 이제 볼 수가 있어. 그래서 피해야 될 거, 어, 해야 될 거를 조금 구분해서 간다, 이제 했으니까. 이제, 괜찮고, 작년부터 운세가 들어와갈, 운기가 좋은 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 그렇고, 원래도 그렇고, 올해보다는 내년수가 더 좋아. 이 사람이 내년 수에는 많이 바쁘다는 말이 나와. 많이 바빠. 내년 수에는 많이 바쁘다 이제 하고 또 문서를 또 잡는 게또 보여. 문서. 어, 어, 문서를 잡는다. 그러면큰 계약건이 들어온다든지 문서에 큰 계약건이 뭔가 한 개, 두 개가 이제 들어와 있다 이제 했거든. 그게 내년 운세는 훨씬 좋지, 이 사람이. 이제 칼갈았는 게 이제 빚을 보는 봐. 누구야? 물어봐도 돼? 네 그러면 누군지 말씀드리고 음. 저도 물어볼게요 이분이 누구시냐면 배우 남궁민씨그 사람이 누구야? <웃음> <웃음> 나... 그래서 이번엔 이분이 음. 천원짜리 변호사라고 하는 드라마가 저번 주서부터 시작을했어요 천원짜리 아, 변호사? 네 그래서 음. 한번 가져왔는데 이분이 이제 앞으로 이 드라마가 더잘 될까 싶어 가지고 가져왔어요 아이 사람 작년부터 운틀 와 있다니까 이제 쭉쭉 뻗어 간다니까. 내년에 큰 문서 두개 있다니까 이 사람이. 큰 문서가 두 개가 있어. 큰, 이 사람이. 작은 문서도 아니고. 어, 아, 큰 문서라야. 문서가 두 개라는 거는 계약이 큰게 들어온다는 거야. 와. 큰 일이 들어온다는 거지. 큰 일이 들어오고 또 문서가 또큰게 하나 들어오고 조금 작은 게또 하나 들어와. 이 사람이. 그게 이 알리는 것도 있지만은 그 알린다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명예를 얻는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지? 명예도 있지만은, 거기에서 또 금전 운까지 따라 들어와 있잖아. 음. 그렇게 이 사람이 6년, 7년 동안은 엄청 좋은 거지, 이 사람이. 6년, 7년. 그동안에 못했던 거 아마 지금부터 굉장히 활기치고 나간다고 보면 돼. 엄청 좋아, 이 사람은. 음. 이분이 이제 운기가서 이제 들어오는 중이잖아요. 음. 그러면 올해가 지금 연말을 향해 가죠. 응. 음. 연말에 좀 상복 같은 게. 있어요. 아, 있어, 있어, 있어. 있어요. 있다니까 좋다니까 이 사람 <웃음> 이제서야 이제 인생에 눈을 뜬 거야 좋은 것도 알고 나쁜 것도 알고 이제 다알 거야 이 사람이 재밌어 이 사람 신나 신나 <웃음> 음. 이번은 연기 생활을 언제까지 하는 거야 계속해 이제 칼 갈았는데 뭐. 이제 빛을 보는데 이제 빛 보지 않아 이 사람이 그래, 그래도 그전서부터 빛본거 같기도 한데 내가 봤을 때는 그 전에는 약했어 음... 약했다고 약한 걸로 보여 음. 나 대중인 때 보이기는 보였겠지만 근데 그렇게 확 드러난 사람은 아닌 걸로 보이거든 확드러나지는 않았단 말이야 근데 이제부터 이제서야 이제 각인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빚을 본다고 봐야지 이 사람이 애 많이 먹었어 마음고생 진짜 많이 했어 이 사람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큼 안따라줘 왔단 말이야 안 따라왔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마음고생을 엄청 많이 했는 사람이지 그 마음고생은 어느 누구도 모를 거야 이 사람 마음고생 진짜 많이 했어